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돈안 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 약성형과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인성 치매 그리고 뇌졸중과 더불어 3대성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 병은 히틀러 무하마디 알리가 알게 되어서 유명해진 병이기도 하지요 파킨슨 병이란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 쾌락 호르몬인 이 도파민이 점점 고갈되는 병입니다 중뇌흑질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손발도 떨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는 1천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파킨슨병이 왜 무서우냐 하면 처음에는 한쪽 손 한쪽 발이 이렇게 좀 떨면서 시작되어서 안쪽에서는 양쪽 손이 잘 움직이게 되고 발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니까 종종 걸음을 걷다가 나중에 질질 끌게 되고 급기야는 다리를 잘못 움직이니까 휠체어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와병 생활, 계속 누워서 생활하면서 욕창이나 폐렴 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킨슨병은 발병 후에는 점점 좋아지지는 않고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10년 전으로 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우리가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파킨성 노인성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파킨슨 병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보통책에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찰적으로 보면 원인이 아주 자명하게 됩니다. 이런 파킨슨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도파민이 고갈되는 병이기 때문에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여주는 쾌락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의 뇌와 부신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뇌에서는 중뇌에서 합성이 됩니다. 우리가 뇌를 구분할 때 이성의 뇌인 대뇌피질과 감성의 뇌인 변형계 그리고 본성의 뇌인 뇌간, 손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간은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구성은 간뇌, 중뇌, 뇌교 연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중뇌가 쾌락중추, 도파민을 분비하는 기분을 좋게 하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시상이란 것은 감각을 통합하는 중추가 되고 시상하부는 마음의 중추, 그리고 뇌하수체는 성마음의 중추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쾌락을 느끼려면 중뇌가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중뇌가 최대한 일을 많이 하도록 끌어올리려면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시상에서 기분 좋은 감각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고 시상하부에서 기분 좋은 마음을 많이 끌어내고 내하수체에서 성마음을 많이 끌어내는 결국 시상, 시상하부, 내하수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지면 중뇌에서 도파민을 최대로 많이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혹적인 이성과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이쁘거나 멋있는 이성의 얼굴로 감각을 통합하고 을 마음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성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가장 많은 도파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혹적인 이성을 CF에 등장시키고 야동이나 아니면 성인 잡지에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시상과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최대한 자극을 줘서 중뇌의 도파민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을 최고조로 올리는 모든 것을 매료되게 하는 약이 뭘까요 바로 마약입니다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이 마약이 도파민을 최대한 분출시키는 약이 되겠죠 이 도파민이란 것은 뇌의 기자에 작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욕구대로 정교하게 몸이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파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과 즐거움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런 긍정 기분이 도파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런 긍정 기분을 만드는 것이 뭘까요? PEA라고 하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합니다. 이 페닐에틸아민은 페닐알라닌이 대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페닐알라닌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파민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PEA가 도파민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을 스스로 분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이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남을 위한 행동은 나의 도파민을 올리기 위한 결국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인정을 받거나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한 대가로 남한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도파민을 끌어올리려다가 결국 도파민을 못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도파민을 분비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진짜 남에게 선의를 베풀기 위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기분을 좋지 않게 행동을 했을 었때 기분을 나빠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라볼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우려 했을 때, 상대방이 짜증을 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도우려 했던 것이고 상대방의 짜증에 내가 반응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면 내 스스로의 도파민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은 상대방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파민은 감정이나 욕구나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소비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객의 도파민을 올리려고 모든 각가지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새 제품을 팔게 되고요 이런 신상이 주는 기쁨, 신상을 받는 이 기쁨이 도파민을 상당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도파민은 예측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기대치 못한 제품들, 기대치 못한 스마트폰, 그리고 신상 구두 이런 것에 굉장한 짜릿한 기분을 느꼈을 때 극도의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치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의 도파민을 올리게 되고 그 상대방의 소비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홈쇼핑 중독, 취미, 중독, 이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귈 때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손을 갑자기 잡는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순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간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분출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순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는 도파민이 극도로 올라가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쾌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위험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바로 올리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겠 그래서 손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미밋해지니까 키스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수 있는 것이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를 막아서 우리 몸의 안정을 찾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파민을 계속 오랫동안 분출하고 과도하게 분출되면 어떤 위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파민은 집중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출되면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고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파민을 분출해서 많이 놀면 집중을 할수 있는 일을 잘못 하게 된다. 내가 넷플릭스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파민을 계속 쏟아붓는 이런 열정을 일으키고 쾌락을 쫓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면 중뇌는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중뇌는 과피로를 느껴서 도파민이 점점 분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을 분비할 를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도파민의 분비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단 기분이 꿀꿀해지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에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 떨어져서 손이 한 번씩 떨리게 되죠 더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더 심해지면 필체어 생활을 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눕게 되는 와병 생활을 하게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욕창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 걸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파킨슨병의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킨슨병은 원래 노인성 질환인데 문제는 점점 파킨슨병의 진단 나이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즉 젊은 시절에 도파민을 너무 무방비하게 쓰는 일들이 옛날보다 지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너무 열정적으로 살고 너무 쾌락을 쫓고 너무 도박을 많이 하고 취미도 너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이성을 번갈아서 만나고 새로운 회사를 번갈아서 옮기고 새로운 제품을 번갈아서 사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쫓는 것이 결국 도파민을 계속 충족하려는 그런 행동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중뇌는 과피로에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도파민이 고갈되는 현상이 되어서 그것이 파킨슨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파킨인성병이안 걸리게 젊을 때부터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움을 너무 쫓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를 찾아서도 안 되고, 너무 새로운 것을 사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새로운 이성을 만나려고 해서도안 되고 너무 새로운 회사를 옮기려고 해서도안 되고 너무 새로운 것을 쫓으려고 너무 짜릿한 것을 쫓으려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계속 새로운 것을 보려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내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행동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구대로 행동을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는 것이 결국 내 몸을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젊었을 때의 즐거움이 나중에 먼 훗날 큰 고통을 안아준다는걸 아시고 이런 즐거움이 고통이다, 즐거움이 괴로움이다, 락이 고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짜릿한 기분, 짜릿한 맛, 짜릿한 만남 이런 것을 쾌락이 아니라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쾌락을 쫓고 욕구를 쫓아서 내 원한대로 너무 인생을 막무가내로 산 것이 내 몸을 망치는 결과다 라는 것을 아시고 내 욕구대로 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내가 주인 정신을 가져서 소비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인생을 쾌락에 쫓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그런 빛나는 정신으로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